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산티나는 패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옷을 잘 입는데 방해되는 요소 6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두꺼운 니트 머플러입니다. 저희가 시중에 가면 그런 머플러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투박해 보이고 니트 원단이 대부분 아크릴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니트는 좀 상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캐주얼한 옷입니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너무 캐주얼한 홈웨어 스타일로 외출하시거나 요가할 때 입는 요가 옷으로 직장에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옷들은 게을러 보이기에 피해서 입으셔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트렌드한 옷입니다 요즘 트렌드한 그 옷들 중에서는요 오버사이즈 자켓이라든지 오버사이즈 블레이저 또한 클로탑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트렌디한 이러한 옷들은요 어느 시점에 사라지는 트렌드이기에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우스라든지 그런 오버사이즈 브라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저희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트렌드도 변함없이 지나가고 이제 10년을 장롱 안에 그 옷들을 넣고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찢어진 가방입니다 즉 탈색된 가방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가방은 저희들 외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찢어진 가방이나 약간 밑에 변색된 가방을 들고 다닌다면 매력적으로 안 보이겠죠 만약 지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요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방 안을 누구한테 보여 줘야 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오랫동안 들고 다녔던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 제가 여러 개를 넣고 다니다 보니까 가방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의 끈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가방가게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했는 이거를 만드는 그 가방가게에다 의뢰했더니 이길 튼튼하게 더 이상 튼튼하게 할수 없었던지 이게 지금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수선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수선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더 이상 튼튼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런 것 때문에 제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닐 때도 굉장히 망설여졌는데요.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방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 보면은 알게머리이 가방은 괜찮은데 다른 가방들 보면 여기가 하도 많이 오랫동안 들고 다니다 보면 밑에가 하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는 가방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서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방은 또한 내 얼굴로 또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겨진 옷입니다 이 다림질 상태가 안 좋은 옷이거나 아니면 니트에 보풀이 일어나는 옷들은요 나를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따라서 미리 전날 저녁에 무슨 옷을 입을지 정해놓고 구겨진 옷은 다림질을 미리 해놓고요 또한 니트 상태도 한번 확인하셔서 점검하신 후에 주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어 색상입니다 헤어 색상은요 옷 입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노란색 머리가 어울리는 분들도 있고요 중년의 원숭미와 중후함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백발의 머리도 있는데요 이 본인한테 어울리는 머리 색상을 선택하셔야 옷도 이미지도 한층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요 자신감과 생활의 활력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봉제 불량입니다 저렴한 옷일수록 봉제 불량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원단 사용과 공장에서 검품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프린트 인쇄 오류로 인해서 불량품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봉제의 중요성을 깨달으셔서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요. 패션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몇년 전부터 커리어우먼의 상징이었던 하이힐에서 실용과 건강을 챙기기 위해 운동화를 신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요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고 해도 이 패션의 마지막 단계인 깨끗한 신발은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